이제 네, 아, 그리고 여기 보라, 보라, 보라 아주 뜨겁네요. 그래도 어, 떡갈비, 응. 언니가 좋아하는 떡갈비 떡갈비랑 반찬, 응. 아, 우선 일단 밥은 하나 서비스인가 보다. 떡을 꺼내드릴게요. 응. 자, 의자를 완전 내려가야 돼요. 자, 1층, 1층으로 내이친요들과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과 이친구 1층으로 내려과이요구들과이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과 이친이에요아니이친구들이이친이구이친구들이들과이이이거는 여러분 두루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음, 떡갈비 그 다음에, 반찬은, 거 나도. 반찬은 요렇게 넣고 이거, 이렇게 어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가는 선택기 때문에 사변저기님슈퍼채팅3 아, 아,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언니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수영이 감사합니다. 고요 감사합니다. 아, 요 이렇게 순두부찌개도 여기 있어요. 순두부찌개는 순두부 어떤 위치에 있나 밥이 비개네요 알아서 이렇게 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렇게 해고 먹도록 합시다. 오늘 순조부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두루치기. 이렇게 해줄까? 야, 아, 떼버리자 이렇게. 환자 염소 있 반찬이랑 환자 염소 이렇게 생길까요? 네먹다 이렇게 사먹보이 그냥 안보겠 이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잘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아, 오랜만에 기도할래. 어 그래 기도시다하니 먼저 친구. 아. 어도하자 시작. 하나님, 부처님. 할렐루야. 음. 부자님, 오늘도, 송모마리아님, 송모 <웃음>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밥을, 어, 차려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웃음> 오늘 하루도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맛있는 먹거리가 행복한 우리 예쁜 추자 언니와 아름다운 하은이 언니와 함께, 방송을 할수 있다는 사실 너무 행복하고요. 어, 너무 기도잘 먹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이 음식은 기도 안 끊었는데. 아, 네. <웃음> 어, 잠깐 웃으면 안 돼. 기도해 수 중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10시에 시킨 음식이 경남 성경을 가겠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오늘 우리 자매님, 하은님, 그리고, 초한님이랑 같이 먹방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4월 7일, 특별한 일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부처님, 성모마리아님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도와주세요. 네. 네. 돈, 많이, 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남해부 관세원 보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그 그게 더 그, 하는 거야 끝 어, 이제 끝. 먹자. 다다어그래겠습니다야 <웃음> 음. <웃음> 어. 여기 둘째 줄 음. 존맛 탱글이잖아 좀안 먹어봤어? <웃음> 한물이안 먹어봤어? 음. 음. 와 음, 맛있어 음. 난 밥이 이렇게 맛있게 오와 <웃음> 약간 다른데랑 다르네요. 음, 자 아, 새우 이거 봐. 음, 아. 음,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음. 민식언니 안녕하세요. 왔어응 음. 음. 미진이 저기 오늘 첫 개야 거의 아침? 아침 먹는 것 같아 순두부가 또 순두부 같고 서비스인데 맛맛 t it's 이거는 밥 o o 그냥 공짜로 줘. <웃음> <진짜요>? 응, <먹어봐. 웃음> 뭐 <너무 웃음> 언니, 진짜 t y o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e to go 고 o 맛있다 그지야 e 응. 이 오산 야식이야 처음 먹어봐 초 y o 그때 언니랑 찜 먹어봤어 h 음. 더덕찜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식사셨어요? 배고프시겠다 다들 응. 야식 먹고 싶은 응. 네. 아 천천히 먹어요 소 응. 타이밍을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천천히 먹어 치니까 그냥 천천히 초 천천히. 천천히 먹어 음그런날 초아 가슴 엄청 커 보인다 언니 근데 언니 아세요 저 튼살 생긴 거왜 살짝 완전 텄어요 살쪘나 봐응 음. 그러니까요 원래 살찌면은 어, 아, 트잖아, 막. 살찐 건 아닌데, 가슴이 커졌어. 요 호르몬 열심히 하자. <웃음> 부럽다 <얘. 웃음> 진짜 부요 감사합니다. 찡찡찡한님, 감사합니다. 어신님 음. 주식이 올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연애해 먹었다. 어머. 돈 많이 올랐어요, 품신님 대박. 언니 섣부 하나도 아니잖아요 완전 완뽕이야 응 안뽕이래요 내가 안뽕이에요 365cc 나왔어요 근데 얘네 얘는... 호르몬을 많이 맞아지고 지금 그렇지 너무 맛있다. 음 오랜만에 먹는데 레거님 감사합니다. 나살픈 거는 평생 가나? 평생 가요 언니 치료법도 없대. 진짜? 야 네. 음. 천사하얘지고 전에 천사큰을 받으면 니다형 처음 생겨봤어 우린 많이 생겨봐 왜요? 음. 수정이도 살이 쪘다 빠졌다 떴다 빠다 우리 약간 무줄 같은데 음 예림님 부산은 몰라요 근데 이게 1 3 크림 추천 좀 해요 여성 호르몬이 젠더들 맞으라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여자분들 폐경 오면은 맞는 거 아니에요? 음. 어. 몸을 지는것도 부작용은 일종 아닌 건데요 음. 그러면은 여성분들 폐경 오면은 맞는 게 여성 호르몬이 젠더들 맞으라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와, 진짜 맛있다. 바꿔줄까 이렇게? 응. 나는 국물 많이 먹고, 응. 너는 이걸 많이 먹네. 응, 음, 상 감사합니다. 떡갈비 많이 먹어요. 이 집은 반찬들이 다 맛있어. 나이집 응. 아, 반찬 이거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음. 이거 밥 뼈먹어도 맛있는데 파김치도 있네 음 맛있어요 어떤 뭐 맛이세요 장 잔명료 고마워요 아 그래요? 살이 커서 져틈으면살 살이 빠지면 아, 더 먹어. 더안 먹어 다 안먹어 다 돼? 저 하나 더 먹을 거예요 하나씩 조금 더 먹어 그럼 저거 응 음, 요거 하나 끓어갖고 야옹나 이제 하루 땐다 먹을 거잖아 그치? 네 응 음, 여자들 먹는 밥을 너무 조금 만아았어 이거 한 공기 안 되는 거반 공기밖에 안돼좋아요 언니 저거 티츠 하나만 주자 그래. 아우 이거 반 공기밖에 안 돼요 응, 감사 합니다. 항공있 는데, 일단 네, 예 진짜 맛집 이다. 그지 응, 음, 맛있어 음야민미어 양미군, 감사합니다. 안녕미군 야, 고기 산장한 개씩 먹어. 고기. 응, 음. 나는 음. 안 먹어. 응. 음. 감사합니다. 음. 너한개 먹었니? 응, 음. 음. 세 개짜잖아. 두 개, 두 개. 그세 개야. 딱 개수가 딱 맞는데. 음, 두 개짜야 언 진짜? 네두 음. 개, 네두개한 개가 다섯 음. 음. 개. 아, 근데 너무 맛있네. 미워, <웃음> <귀여워. 웃음> 좋아. <웃음> 미쳤지. 음, 족발비. 야, 전쟁이 태나다 먹고 가고 싶지. 너무 막. 요그 먹던 거 먹고. 티빙에 드라마 하나 나왔더만. 뭐야? 방과 후뭐 그거. 전쟁 뭔가. 전 세계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군인들이 이제 모자라니까. 음. 고등학생들까지 다 차출해간 거예요. 여자들까지고. 그래 갖고 그 원래 웹툰인데 맞죠 웹툰? 어, 레아도님 아니요 아니에요. 음 응, 아니야 아니야. 음 자두님 스토할 것도 없어. 보다 많아서 아우 난 빌복수 너무 재밌다나쉴때 빌복수 봤거든 끝이 조금 허무하긴 해 음.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그거? 빌복수? 너무 재밌죠 그런 게 열리는 행동 아니에요? 더 굴러는 진짜 재밌잖아 하저둘 작품이 안에 꽉차 있는 느낌인데 음. 음. 지금 몇몇 거론된 작품들을 네. 뭔가 안차 있어요 뭔가 모르게 음. 어, 나는 카지노라 더글로이라 이번에 길 복순을 못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뭐, 뭐? 거, 그게 이제 길 복순이랑 더글로이랑 저거 카지노 저거 새 작품을 보고싶은데 못보고 있다가 그거 하나 보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이디 불려갖고 어제 봤어 그 길복수는 내가 그게 옛날 남자 때 이름으로 그걸 해놔가지고 인증이 안돼요 성인인증이 안되더라고 누구꺼 렸어김여호어그 음. <웃음> 언니는 어떡하냐 약골이야 약골 지금 아파하 죽을라카더라 또 감기 대 감기가 걸려셔가지고 김소영님 슈퍼채팅 3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원 사랑해용 왜 이렇게 예쁘냐는 그저 응원한다는 <웃음> 음.. 음 감기 감사합니다. 감기 걸려도 하은원 게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응. 음. 음, 아까 누가 썼냐고 전화해 봤거든. 어머야 나은이도야 나은이가 야, 나나도 하루 종일 뭐그동상훈 아파서 게임에 들어와 있어요. 음. 음. 엄마 <목소리도> 소영님 고마워요 또 사랑해요 빠져 뭐 뒤집어져 잘 먹었어 이번엔 이건...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거 진짜 잘 먹는다 언니이집 처음이야? <목소리도> 처음 아니잖아 첫끼요? 이 집이 처음이야? 저 아구찜만 먹었그 그 찜만 먹었어요 해물찜 찜도 <목소리도> 맛있죠 <목소리도> 너무 맛있어요 그 양이 2만원 밖에 안 해요 헉? <목소리도> 그 떡갈비랑 <떡발병> 다 오는 거요? 응 떡갈비랑 다 오는 거 아, 찜은 거기지. 그 찜, 와, 대박이다. 내가 좋아하는 데, 음. 나보기, 음. 시네까지 가야 되는 응, 어, 내가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지 오는 손님들한테 꽃게찜 홍보 좀 했거든. 꽃게찜 너무 맛있는 데 때문에 다 알더라. 알 사람들 다 알던데. 얼얼안안먹 n g to go to the 나 o u s e I'm g o i 니까우 o 이제 그거한먹 e house. I'm 잖아 i 미 g 아 o go to 어 봐. e 이 o u s e I'm going to go 나 o the 언니 성향이랑 제 성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좋아요 오늘 a 이네비슷해긴 한데 하니 막내 때랑은 틀려 하니 막내 때는 저기 보셨어요 인천 보고 있었어 왜냐면 언니도 다 무서웠거든 그때는. 음. 내가 그 때는 내가 그 무서운 언니들 중에 내가 대상이었어 어니 이유도 안말실수 있을게요? 음. <웃음> 맞어 진짜 한 가닥씩 하는 언니들 사이에 내가 대단었어응 <웃음> 음. 조금만에 어머 내 주위에 언니들 참나 때문에 피곤하겠다 그 생각들 <웃음> 네! 물어보잖아 언니 맞지? 그거 맞지 언니? 확인사살하고 또 확인사살하고 수하고 확인사살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수할때그 긴박한 상황이 언니 할말 있어요 <웃음> 들으면 별 것도 아니에요. 누구야? 뭐? 아, 그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그래. 어 그래. 지금은 그냥 어 그래 나중에 하자 이러고 그냥 가버려. 요 <웃음> 아, 또 먹을 까요어 먹어도 돼 먹어. 아니 나또 난... <웃음> 먹을 수 있어 너 먹어. 근데 초아친 잘 먹는 거 알죠? 근데 아, 초아, 많이 먹어도 돼. 맨 처음 막내로 어. 왔을 때 언니를 다 그랬어. 약간 제 성격이 하은이하고 비슷하다고. 진짜? 어 응. 너랑 비슷해요. 어, 저는 좋아요. 네, 뭐. 패치 잘하신다. 누군지 몰라. 음. 아, 뜬뜬뜬 님이구나. 근데 주자 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저도 처음 봤을 때그 이미지 진짜 신기하다. 애. 다르지 않네. 애형들끼리는 뭔가 모르게 비슷한 게 있어. 음. 그 혈액형을 진짜 안믿래려그지 그렇지. 조금 그다 비슷해요, 진짜. 맞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맞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억지로 안 먹어도 돼. 둘다 썰렁한 것도 없어. <웃음>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말해. 아, 게... 근데, 우리가 또, 웃길락 하면은, 맞아. 썰렁, 분위기 썰렁해지는 것 같아. 맞아. 어, 나는 맞아. 막 재밌다고 떠들거든? 맞아. 근데 다 떠들고 나면은, 나 혼자 신나서 썰렁해, 분위기. 안 재밌어요, 그게 문제. <웃음> 어, 아니, <웃음> 나는 막, 어, 언니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라고 서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기하기가, 우리야, 막, 솔직히. 어, 분위기 막, 아니, 막 나만 신나서 막, 아, 너무 재밌죠, 언니 막, 그런데, 분위기가, 썰렁해가지고, 악기 안 맞아, 살짝. 선니언니 항상 텐션 높아있어 선니가 퇴근하면 또 낮아지잖아 저게 정상이에요 가게에서는 텐션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 그래, 그래야지 그거잖아 프로예요 그리고 선니언니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선니언니가 텐션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텐션 유지 잘하는 거 같아 이런 일이다 이렇게 나 써니가 랑이한테 이래서 그래요. 음. 응. 프로필 한번 바꿔줘야겠어요 찍어요 이제 영상 뭐. 끝났으니까 지금 한번 이쁘게 찍어갖고 긴 머리로 뽀샵 해줄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뭐가 어색해요? 긴 머리로 뽀샵하는 건데 어 샤샤샤니 너무 늦게 오셨다 다차먹었는데 다 늦게 왔어 안녕하세요 체제는 탈모 안 오나요. 다들 머리숱이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언니? 응 근데 대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조금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을 보면 숱이 많이 없긴 하더라 어. 음. 남성 호르몬이 워낙 많은 사람들은 저는 남성 호르몬 많은데 숱이 수시... 없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숱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호르몬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너랑 레리 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은 친구들이 보면 은 우리 혜수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아 붙임머리 아니에요 저 이거 머리 제 머리래요 하은이 언니 머리 진짜 풍성해 나머좀 빨리 자안 추자 는나는 가게에 일했던 아가씨들 중에 누가 선배라서 다행이다 싶었던 아, 아가씨 있었나요? 있었죠? 그만두는 아가씨였는데 내가 걔보다 나이가 많아서 정말 다행이다 <웃음> 아. 있었어요 아 내가 쟤보단 언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웃음> 저런 질문 너무 센스 <웃음> 너는 있었어요? 동생들 중에? 동생들 중에요? 어네 아, 있어요? 네 네가 쟤보단 언니여서 다행이다? 어네어저 <웃음> 여기 지금 밥 맛있게 드시고 계시잖아하루이집관심 <웃음> 바뀌면 은 말도 안 해줬을 것 같더라 그치? 아. 아, 6초 안에 언니 저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말도 안불어요 언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네가 원래 그래요, 그래요. 원래 재송한 그래요 너, 여기, 티가 많이 나요? 너 지금 여기 보면 같은 막내들 중에서 언니 너, 언니밖에 안, <웃음> 안 보여 어, 너는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 지금 몇 명? 그렇죠 네가 딱 관심 주는 사람만 주잖아요 누구예요 언니가 왔을 때 보셨을 때음 네가 없는 사람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어디 가르 여기 있잖아요. 여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네. 어, 그 다음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뭐, 음. 그래도 가식은 아니라는 거네요. 어. 없을때도 없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웃음> 네 저는 어떤 회도 없어요 밥회 있어요 밥회 밥회는 뭐예요? 먹는데. 밥만 먹는데? <웃음> 돌아가면서 밥 먹기 넌 <웃음> 요즘 누구랑 밥 먹니? 저요? 누구랑 밥 먹기구나 <웃음> 왕래들한테 한 명씩 더 물어봐요 배고픈데 음. 같이 먹어달라? 어, 왜그래도 우리 최근에 저기 구멍가게에서 한두번이가 먹잖아 미끗지않아 맞아 하은이 언니 그때 언니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동생들인데 솔직히 언니들이랑 밥까지 같이 먹으면 일자리도 연장되는 거 같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은데 저는 언니들한테 맨날 물어보자 <웃음> 밥 같이 먹어달라 어, 초화도 조금 단순한 애가 많이 단순해요 그리고 얼굴에 드러난또 지가 속에 있는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돼막뭐 어... 궁금하게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 아, 직성이 맞아. 풀리고 저... 집에 가서도 귀찮다는 얘기 너랑 얘랑 진짜 생겨있을 땐 나도 얘도 집에 가면 동물 못살잖아뭔일 있으면 음. 저는 빨리 해결을 탁 시켜버려 그래서 나는 <웃음> 너네 형들이랑 통화도 하기 싫어 <웃음> <웃음> 아니 A형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웃음> 제일 잘 맞는데 <웃음> 어... 한번 걸리니까 헤어나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아, 통화하는 것도 피곤하 아, 언니 저는 기분이 얼굴에 드러나는 편인가요? 음... 둘다 드러나요. <웃음> <웃음> 저도 <웃음> 드러나요? 드러나요? 어. 음, 드러나요. 저도 이 얼굴 근육을 아무리 움직이는데 싶으면... 지금 이제 역경이 많으니까 자주 이제 일어나서그렇고 얘는 이제. 그 오래됐고 하니까 없다가 있으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진짜 비슷해 둘이. 음 어릴 때 이제 막는데 끝발이 좀 생겼을 때는 비슷하다. 오늘 나친분남편거 건드리지 말고 해요. 뒤끝 없어. 나 오늘 기분 나쁜데. 한 언니도 뒤끝 도 없어요. 아 저요? <웃음> 뒷끝 없다고들 하지만 참 장렬이더라 노래는 <웃음> 아, 아, 나내 나, 나, 나름 뒤끝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은이 언니 여자로서 봐도 성격 너무 좋고 친구로 생각해서 좋고 근데 투자 니 맨날 나보고 어머 하은이 얘 속에 담아두지 말고 터뜨로술지금 빨리 얘기해줘 <웃음> 이래서, 어 괜찮았냐 요즘엔 아직 없다 <웃음> 한번씩 물어봐줘요. 예, 요즘 뭐 불만이나 음. 그런 게 없냐? 속에 당하는 거 없냐? 한꺼번에 내가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터트려갖고 나 당황시키지 말고 지금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아니 그, 나는 그냥 그래서... 참된 오너셔. 뒤집어져. 이제 이게 내쉴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고 일할 때는 그냥 딱 아가씨 하고 그런 게딱 좋은 거 같아요. 음. 왜 저를 보면 아니 그냥.. 그냥... <웃음> 아니 미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웃음> 아 <웃음> 아파 네. <웃음> 갑자기 어연희도꼭 아, 중요한 얘기나 <웃음> 말도 안돼 계속 아, 신호가 오더아아 언니 다리 진짜 아으셨다 총총 걸으면서 봐 급해? 걸을 <웃음> 수가 없어요 <웃음> 걸을 수가 없어 어떡 언니 다 먹었지? 이거 우치하고 있는단? 아 어, 그래 어얘아 음. 이거 바로 받을까? 음. 음? 잠깐만 이거 어, 나, 나 사실 이거 어 여러분 들저 사실 요거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닦으세요. 근데 여기가 또, 뭐, 또 그거 아니라서아너 해야 되겠다 아있 너가 여기 좀 앉아있어. 너가 여기 좀 앉아있어. 너가 여에서